이거면 안심! 흥. 출력 상승! 어디 설득해보죠? 자! 목표물 포채? 목표물 포채! 도망치수 없습니다. 후 움직이면 귀 날아가 비올땐! 워타프로시죠 비하이 그 신용등급은 소멸됐습니다. 도주는 포기하시죠. 손님 정가치로 <웃음> 센터! 북직! 짝둥! 센터! 짝둥! 북직! 예뻐! <웃음> 북직! 변수를 제거합니다. 옆봐. 움직이면 비 나락 엘레강스 실링 엔 리페어 헤어마 그 강력 추천. 예빠 센터. 센터. 락두. 샤샤샤샤. 예빠예빠 아. 프레 어, 어, 어, 어, 단정하게 다듬어드릴게요. 도망치는 소리를 즐겨봐. 그래. 이 감각. 감가... 조금만 더 자. 아. 자. 나에게 그나큼 그래 이감아 가... 음? 아. 그래 이 감각 잠깐 빠져야겠다 잘했다 모발은 영양 공급이 야. 필수. 하! <목소리> 야! 하! 닥쳐! 야! 진짜 짜 파다라. 아르가노의 매직 스트레이트 크림. 계발사 봐요. <목소리> 클레임은 안 받는데. 어, 마지 좀 들어주세요. 야, 촥, 후, 씨. 지금부터 아들 응. 전 진짜 세계 내려찍기. 이얍. 움직이면 귀 날아가요. 촥. 날아올라서 세계 내려찍기 진짜 세계 내려찍기 셔아뷰아 어! 아... 단정하게 다듬어드릴게요. 방열하는 날도 이거면 안심. 흠! 흠! 손님 좀 빠칠하시다. 열하겠습니다. 그럼 흡! 트렌디한 흡! 컬러로. 하! 흡! 흡! 손님 좀빠지하시다 하이라이트는 발레아즈로 제압하겠습니다. 잠깐 아! 빠져야겠다. 지어버려 알간 오이 매직 스트레이트 크림 개봉 완료! 커, 야, 을게 야, 야, 쭈! 컷! 어쩔! 주변은 잘못 보인다! 어버려 <들여버려>. <웃음> <웃음> 가야겠다 고개 좀 들어주세요. 크림 샐러드, 엑시언 방울. 손님 좀 까칠하시다. 딱 또. 야빠. 푸시. 단정하게 다듬어 드릴게 베라틴 스타일 케어 헤어 스프레이. 업게해 드릴까요? 고개 좀 들어 주세요. 더들어 클레임은 안봤는데 살았다. 크림슨 로지에 l 쉬 한방을 자자자자자자자 습기 많은 날도 자자면 <웃음> <이거면> 안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웃음> <웃음> <일> <웃음> 단정하게 다듬어드릴게요. 점점 <웃음> 기어올랐어야지. 아, <웃음>